<웃음> 너무 갑자기 촬영하다. 이게 뭐죠? <웃음> <웃음> 애들 되게 좋아해. 좋아할 만하지? 딱. 집에서 하도 심심해하고 맨날 아이패드만 들여보고 있어가지고 그렇지? 애들 아이패드 게임도 아니고 유튜브 뭐 그런 것만 들여보고 있어가지고 집에서 한번 같이 놀아보려고 사봤어요. 별 기대는 안 했는데, 꽤 괜찮아요. 요거는 뭐냐면, 우리, 추억의 오락실 게임이라고 하죠. 그런 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한 2,000개? 튀어보진 않았어요. 그리고 또 괜찮은 게, 음 한글판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메뉴 선택하는 것도 쉽고, 그리고 또, 이게 장점이 뭐가 있을까? 사실, 저 이런 거, 우리 처음 써봐요. 처음 써보는데, 집에서 가지고 놀기는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회사로 들고 와봤어요. 여러분들 의견을 물어보려고 어떤지. 그, 전에, 어, 네. 월광부합 했었잖아요. 그 월광부합 살려니까 재미없다고 그랬는데, 왜 재미없었어요? 이건 월광부합은 아니지만. 월광부합, 지난번에 샀던 거에는 반응속도가 좀 느렸고요. 네. 그 다음에, 하는 거 조이 스틱이랑 음. 그다음에 버튼 정도 좀다 네. 했었고 그리고 게임도 너무 옛날 게임들만 있었어요 월광보. 아 이건 최신 게임 많더라고요 안에. 옛날 모델이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네. 근데 이건 아까 게임들 둘러봤더니 최신 게임들도 최신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월광보보다는 그 이후에 나온 게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건 또별 생각 없이 샀는데, 장점이 서로 마주 보면서 서로 옆에서 하는 거랑 약간 느낌이 달라요. 네. 마주 보면서 대전 게임 할 때. 그리고 애가 그렇게 좋아할 줄 몰랐어요. 사실. 게임하다가 얼굴 보고. 거의 전투적이 되더라고요. 앉으려고. 그리고 또 처음에 이거 들고 왔을 때 와이프가 되게 싫어했어요. 또 이상한 거 들고 왔다고. 아빠랑 애랑 같이 노니까 또좋아하더라고요 당연히 놀아주면 고맙죠 그 집은 애가 둘이지 네 한번 주말에 들고 와서 그집 애들도 조는 한번 해봐요 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주문할 때 어떻게 주문했냐면 요거는 좀 약간 개조를 해서 주문했어요 먼저 한글판 물론 영문판도 돼요 다국어판이죠 그리고 조이스틱이랑 버튼을 공장에다 따로 일을 를 하니까 일제 산화레버라는 회사가 있어요 들어봤나요? 산화레버 산화머니 말고 네 산화레버라는게 산... 있어요 네, 예. 그쪽 일제 부품으로 이 조작부는 싹다바꾼거예요 바꾸면은 몰라 나 중국 조종 거는 안해봐가지고 근데 느낌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손맛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칼러도 예뻐요 예, 컬러? 모르겠는데. 레트로라고 음. 하죠. 그 느낌보다는 약간 세련된 느낌이 나서. 좀 아쉬운 건 화면이 예. 좀 작아. 음. <웃음> 근데 애들은 또 이런 작은 화면 좋아하더라고요자 그럼 한번 또기능 한번 볼까요. 이쪽 단자 반대쪽. 예. 반대쪽 보면 돌렸고요 이거 가벼워요. 그리고 지금은 12V 배터리에다 연결을 해서 게임을 하고 있고요. 물론, 신기하지, 이런 거. 야외에서 할수 있네요. <웃음> 어, 그냥 한번 연결 되나 해봤어요. 실제로는 이런 12V 어댑터가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VGA 단자 있어가지고. 맞아요. 뭐, 화면 큰 희망면으로? TV에도 연결할 수 있고. 장점은 진짜 별거 아닌데, 월광부합 때만 해도, 꺼에다가 연결하고, 켜고 그쵸. 30초만 하는데 그것도 귀찮더라고. 근데 이거는 전원 꺼진 상태면 그냥 버튼만 키면 돼. 그럼 바로 쭈구리가 앉아가지고 둘이서 게임을 할 수가 있어. 자, 그럼 한판 해볼까요? VS 모드. 스타트. 의외로 괜찮아요? <목소리> <목소리> 이 애들 되게 좋아해. 좋아할 만한 짓땅 이기보 굉장히 심각해진 니다 이렇게 꼭 이겨야 되나요? 이거 애가 더 장난 아니야 앉으려고 혼자 연습한다니까 아빠가 먼저 이기려고 부신거아까요안앉진 응? 적이 없지 아 이게 시국이 시국인 만큼 집에서 놀려고 뭐 하나 사봤는데 의외로 괜찮았어요 한대사 <웃음> <웃음>